올라요 아, 아니 앉아요. 일와서 먹을래요. 김치 어? 볶음밥 인가요 여기 네. 미역국도 있어요. 이제 미역국을 같이 먹어 네. 이게 미숫가락이에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앉아요. 다 먹고 가요. 다 먹어서. 음. 일자 먹고 예. 음. 미역국. 어? 요 앉아요. 미역국은 한 개만 뜯어요. 네. 어, 쓰레기. 줄게요. 뭐가요? 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초록매 이거 모가면 있는거 아니에요? 뭐다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네 미역국 먹을 수 있어요. 야채는 안먹 미역국은 먹나 봐요. 미역은.. 나오잖 나가 먹겠습니잘 먹겠습니다. 이런거 같이 먹어요. 어 그럼요. 미숟가락이. 잘 먹겠습니다. 미숟가락 없었나봐. 있죠. 있죠 이제 여기 숟가락. 이드까요 어요 감사합니다. 아배다 언니가 준 거예요? 네. 음. 로이 선생님 수업어요 늦었습니다. 내일 음. 밥식어 연습해 시 새끼야. 오이 아줌마님 아, 슈퍼 채팅 만원 감소. 얘가좀 있으면 골드 갈수 있거든. 실버 이거든. 하셨습니다. 내일 밥키러 오겠습니다. 아니 오이야. 오이야. 오이오이 오이야. 오이 오이야. 오이야. 오이야. 이야 오이야. 오이야. 오이이야 오이야. 오이야. 이야 오이야. 오야 오이야. 이야 오이야. 오이야. w h 편 t d o 치예요 어저 집이 감기더라 o 요미 e 을 a b b 감 t Beyond the 우리 u n t r y 짝 e y o n d the b 먹 s t I 먹 o 나 t k n 고 w o 요 l y you, Jack. I bet y 어머 신데렐라니 롤렉스 나 하나 사주려고? 그 롤렉스는 어떻게 사야 되냐면 그렇게 사면 안 되고요. 그냥 피레이나 구구스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그 그거 그 붙은 거 사야 돼요. 걔네들 리셀 붙여고 팔거든? 그렇게 한 1,200 더 주고 그렇게 리셀 붙은 거 그냥 NS제품, 새 제품으로 사는 게 제일 속편해요 나는 운 좋게 전화를 했는데 3개인가 2대가 있대요. 그래서 운 좋게 사면 그 백화점을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딱픽했어요 마음에 드는 거를. 어, 막 아기새 나랑 한 개씩 살라고 갔어요. 그래서 내 막, 다이어가 격 너무 많이 박혀고 2천 몇 백만 원 달래? 그리고, 어,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오는데 아기새가 무시무시한 걸 차고 왔어요. 짜잔 이러면서 딱보죠딱 딱 봐도 시계가 비싸 보여. 7천만원인가 달래요. 시비를 <웃음> 그러다가 뭐, 그때부터 심장이 쪼여기 시작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아기자가 야이 부자야. 와 자자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 <웃음> <웃음> 순간 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예. 뭐야 너무 안 울려. <웃음> 어요나 <알았어, 웃음> 아, <웃음> 이거 너무 해바뀐 거예요. 이거 아, 너무 안 이뻐. 하지 말고. 아나작건데 <웃음> 야. 이건 사도 안 한다니까 내가 뭐 이런거 안 사주겠나. 야저 센텀 가면 롤렉스 있다니까 여섯 개거 하나 사고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자. 네, 그 뒤집진는거 하나 있대. 거짓말해 갖고 빠져나왔죠. 그랬더니 센텀 쪽으로 가는 거야. 이미 그럼 뭐야 8시 반일 문을 닫았는데? 황금치면을 해요. 롤렉이 심하다고요? 음 맛있어요? 마이감 잠깐, 잠깐, 잠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아, 니 어제 어제 거 남자친구야? 뭐라? <웃음> 자기 말로는 친구레가 나온 김구구나나남남 즐겨누려 음. 유자, 유자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자아가 없으니까 사랑을 주죠 자아가 생기는 순간 맞죠 유자씨 자아가 생겼어요 유자야 옷 가비한테 선물 받은 거야? 네. 음. 가비가 한 것들 선물 준다고? 네. 음. 네. 음. 천천히 먹어요. 네. 다 먹어요. 이거 우리 이만큼 했어요, 사실. 음. 다 먹을 그, 거밖에 안 남았어요. 나요? 조금 남겼으면 해요. 아니에요. 이제 뭐막 비도 오고 막. 소주 반병 먹었더니 잠이 솔솔 오지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언니 저 아침까지 잠을 안대요 큰일 나요 그래 먹고 게임이나 해 내일 시에 씻고 어, 야돈 뒤처씩 주네요 언니야 언니왜 받는데 <웃음> 언니야 뭐 아, 못한다 못해 일을 족같이 못해 애들을 불러야죠 안 그래요? <웃음> 유자는 창아가 안 생기죠. 내미혼을 많이 먹어서. 약이에요, 약. 아픔 약을 먹어야 돼. 어, 우리 이번에 지리산 멤버잖아요, 이렇게. 음. 세 명만 가요? 별 생각 없어요. 그래요. 음. 여행은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사람들끼리 가야죠. 맞잖아요. 그럼요. 음. 우리 끼워주지 말고 우리 세 명만 가요. 지리, 지리산 하던 가요.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벚꽃, 즉흥이야. 음, 아니면거 음, 음. 가나요? 진해 벚꽃구나 이제. 그럼 뭐야? 그 진해라는 동네가 전부 다 벚꽃으로 도배 돼 있어요. <웃음> 어, 사람 얼마나 많겠어? <웃음> 그냥 속닥하게 우리끼리 질러서 가요, <웃음> 그래요. <웃음> 지하가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야 돼요. 그래 안피곤 네, 그렇죠. 표정이래. 아니 나 이런 여행이 처음이야 여러분. 숙소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맞아요? 여행. 그냥 장선생님의 카드와 차키만 갖고 가는 거야. 더치페이. 네? 가위바위보 가볼까진 사람이 첫날은 다 내는 거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가위바 아! 첫날에 편안하게 호텔에 자자. 그러니까 욕상코 호텔 입구에 거기. 첫날에 호텔에서 자니까 우리 세명 자면 베드 추가해서 한 80만 원이면 돼요. 뭔가 자보고 괜찮으면 배터리 자면 되고. 그치. 수영장도 돈 좀, 가야지. 돈좀모아놨면서요 그래. 이럴 때 쓸라고 돈 모으는 거지. 말을 못 하겠어. 아, 아, 이킹이 땡겨. <웃음> <웃음> 이킹이 이킹이에도 아 어. 그래서 약간 걱정돼. <웃음> 가서 마음에 드는 숙소 방호수는 어떻게? 원래 즉흥 령이이는게 그런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유자님 여행 가는 날 잠수 유자랑 나는 잠수를 탈수 없어요. 그녀에 바로 발밑에 살 거다. 빨 있어요. 우리 하동 쌍계사 가요. 하동, 하동에. 음, 쌍대사라고계대사라고 절쪽인데. 거기. 하동가나나. 올라가는 그 자리가. 벚꽃나무가 이래요, 진짜로. <웃음> 진짜 예쁘겠다. 나무 크기가 이만하다고 벚꽃나무. 네, 두께가. 응, 다 두께가요? 응. <웃음> 너무 예쁘겠다. 유자님, 아플 예정이죠? <웃음> 아까도, 아까도 가요. 민게 네. 꼬고 가야지 맞아요. 들고 다녀야 돼요 우리 전직 간호사 출신 간호사 언니 태우고 가야 되겠어요 아파요? 툭 꼬고 하고 강제 소생 우리 <웃음> <웃음> 아줌마께서 지리산이라 지리겠다 네가 그러니까 c f o 계속 있는 거야 누나는 골드로 먼저 간다 이틀 안으로 너무 못해 내가 저보단 잘하는 거 같아 오이보다 내가 잘해 혁곡이요? 혁곡은 음. 원래 못하고 나 혁곡은 찾다도 보기 싫고 음. 내가 그골대는 가잖아 항상 오는왜안려져요왜안 버려져요? 아아 이렇게 안 버려져요 아직도? 원래 <웃음> 네. 한 달하고 두달 뜨면 다 버려주고 남아요. 진짜요? 음? 그럼요. 네가 겁먹고 안 벌리는 거 아니야? 최대한 어. 다 벌린, 다 벌리는 거. 원래 입이 작았니? 나는 엄청 컸어요. 거대했어요, 막 거대. <거대했어요. 웃음> 아 누룽지 너무 맛있어요, 고승이 형. 어, 맛있어요. 그런 곳은 초, 연애 초반 에 많이 가녔겠지, 언니랑 사장님이랑. 많이 다녔죠. 얼마나 좋은데 많이 다녔겠어. 우리는 연애 초반 때 즉흥 여행을 어디에 갔냐면 어디 지가 이제 야 웨이크 타고 싶다 그러면 웨이크 타는데를 가서 그냥 숙소 하나 잡아놓고 일주일씩 갔어요. 그냥 즉흥으로? 응. 그거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한숨 자고 점심때 웨이크 타러 갔다가 맥주 한잔 마시고 집 집에, 집에 들어와서 빠구리 한물 사고 하고 자 그런 <웃음> <이런> 거 아니겠어? 치도 <웃음> <웃음> <웃음> 언니 요 컨셉 라이브 주세요. 컵스 준비해요 오, 가서 뭐뭐 티파니 파라다이스 중이냐? 중, 중... 파라다이스로 합시다 파라다이스 아니요 바... 아니에요 그 PBI 나왔어요? PBI? 어디 갔어요? 템버린 해요 템버린 응 어? 템버린 나고 템버린? 아쿠아 뭐? 레이저 아 이번 레이저? 남음네다인 조, 네음딩후인 조, 다음 오후인 조, 오케이 조, 다음 오후인 조, 다음 오후인 조, 다음 오후인 조, 다 아, 오후인 조, 다아 오후인 다아 오후인 조, 다음 오후인 조, 다음 오후인 조, 다아오 다음 오후인 조, 다음 여기 있어도 잖아요. 아, 난 가야 되거든요. 맞네. 아, 네. 저희도 벚요쁘게맞아 이미 다 폈어. 네, 토 만개했어요, 만개. 뒤집었어요. 무사리겠아더 아, 네. 볶아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음. 김치만 넣으신 거예요 미니미니는 <웃음> 면은 패시브전 <웃음> 특성 <웃음> 말 못하겠어 <했어>. 그녀의 <웃음> 손길 그래 음, 너무 맛다 아, 배불러라 음 어소하고 막 입에 감기고 막 지금 완, 완전히 만개했어요 완전 만개 나. 네. 음. 터널도 있어요 저희 벚꽃 터널 말해 뭐 하겠어요 집 앞에 서울 쪽으좀 새끼피죠 벚꽃이 예 그러지 래 다 먹었네요. 한 아. 음. 아, 눈비를 뽑았는데 여자 3명이다참먹네 내가 수북하게 썼어요 이만큼 있었어요. 진짜 이만큼. 거짓말 안 돼요 이만큼. 이만큼 썼는데 네. 밥으로 따지면 한열 공기? 아 판속 아니에요? 한속 <웃음> 셋이서 다 먹은 거예요 저희? 사실 너는 한두 공주밖에 안 먹었죠. 어, 공주가 한 다섯 공주 처 먹었어요. 어. 이게 많아 보여도 실제 먹으면 많지 않아요. 또 어. 어, 이봐라, 진짜 실제 먹으면도 많지 않아요. 아까도 음. 사실. 맞아요. 저 공연 좀 하고 올 테니까 이제 가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녀오세요. 네. 여러 제가 먹방하고 싶어요 미역국 네. 네. 안 속해 주시면 조금씩 뜯을 것 같아요 네저 사실 배고팠거든요 맛있다 해만 들어가 있어요 혼자서 들어가 있어요 햄이 억불 많았어 저 4월 12일에 펑 가려고요 그때 말로 되나? 생일이라 <웃음> 이따 밤 갈려고요. 어찜 쉬는 날이 생일이랑 겹쳐가지고 갈려고요. 음, 너무 맛있다. 입막 싹싹한 거예요, 막 아, 좋다. 아유진님도 어, 포항군짜리 사세요 뭐, 경주사시나? 아니면 구명포? 군용포? 아 구명포도 포항이구나 구미 보세요 여기 재밌죠 타투야 의미없고 제가 그냥 꽃을 많이 좋아해서 몸에도 박자싶어서 박았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투는 신청하게 저 살이 좀안 찌는 체질이긴 했어요 여기 한참 입사했을 때 살이 막 부랴부랴 막 쪄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살이 빠지니까 먹어도 안 쪄요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음, 맛있다 저성 정씨야 근데 개명하려고요 정씨 성수 개명하려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연희이모님도 포항이시죠? 맞아요 <웃음> 서준엄마 비유다 <비누 웃음> 스이개슬요 <스탑게슬려? 웃음> 우주 공부 어떻게 해요? <웃음> 어, 짱이 님도 포항 사람이시구나 아 갑자기 50kg 쥐셨다고.. 음, 급진살이라고 하죠 그거를 저도 급진살이 진짜 심했어요 제가 편의점 야간 오일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스트레, 편의점에서 막폐기또뭐시 애이야 막 먹고 싶은 막 곱창 뭐 매운 곱창 뭐 그런 거막 계속 주워 먹다 보니까 급진살이 급진살이 띠집어지게 쪄가지고 근데 턱 치고 나서 뭐안 먹으니까 타지더라고요 아 좋다. 메이크업 방송이야. 그때 사실 많이 부끄러웠어. 못생얼 뭐 안경 끼고 방송도 많이 나왔다지만 부끄럽다, 부끄럽더라. 부끄럽더라. 아한님이형 양덕 사세요? 음. 엔진님어 펌프 있시구나 펌프 펑크 많다. 양덕 진짜 가까워요 저랑. 차로 한 10분, 15분? 다이어트야. 근데 좀 약간 가리면서 먹긴 하죠.라고 하면서 어주 꽃게찜, 족발, 엽기 닭발, 무뼈 닭발, 국물 닭발, 소주 이렇게 뒤집어지게 먹는다면서요? 국물 제발 잡것 같아 무서워요 갑자기. 속도가 딱감각이요좀 돌아왔어요. 근데 저 여기는 없어요. 거장한 데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유장조향 외래를 저도 좋아요 아, 때구에 태어난 한국 사람이세요. 어... 신기하다. 국으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어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고은 한국은 한국어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자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요 한국은 한 눈한번다 감고 한 3초 뒤에 뜨거든요 음.. 끝났구나 메이크업 샵이야요샵 알려드려도 되나? 쌍수 3개월 차인데 아직도 붓기가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전혀... 저도 3개월이에요 저 11월.. 3개월 아니구나 4개월 됐네요 저. 4개월 차예요. 근데 저도 많이 라인 높고, 붓기가 아주 안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샤에서 머리까지 하면 52,000원? 54,000원? 그 정도 나와요. 레일이야? 약간 샤넬 아코 같은 그런 느낌? 이 샤넬 스티커 붙들 샤넬 구두 아코같은 느낌 에밥 아파요? 진짜 아파요 내 잇몸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집밥이 여기 있잖아요 앞니 쪽 여기 집밥 이게 신경이랑 려있어질 수가 지고서는데 거짓말 안그고저 소리 질렀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아 너무 아파요 하면서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는데 들리도 안 들리도 안들리픈 거예요. 이게 척추에서부터 찌릿하면서 너무 아팠어요. 리도안들리 아팠어요, 진짜. 들리만 원이요. 이니셜 이려드 들리도 안들리자면 들리도 안 들리도 안들밥이안 이쪽을 제게에서, 그, 여 턱, 턱이나 광대를 쳐요. 잇몸으로. 잇몸으로, 제게.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야, 저, 저 아니에요? 어, 저거 뭐야? 저요 저거? 저 이모티콘 뭐예요? 어머, 세상에 저게 생겼어요? 어머. 아, 저런 게 생겨! <웃음> 아, 어떡해! 나는 언니, 나는 언니 얼마나, 나는 지금 저도 이쁜 것좀 해. 저 생겼구나. 저 맞죠, 저거? 어머! 어, 하필 저런 거야. 어머! 왜왜더체안 돼! <웃음> <웃음> 여러분, 안 돼요? 감돼요 <웃음> <안> 멈춰 <웃음> <응. 목> <웃음> 미연 한 숟갈 더 넣어도 되겠다. <목> 어머, 어머, <웃음> 귀엽다. <목> 아 저걸 로 <웃음> 어, 언제 지은거지 저게? 착각한 것 같은데 저다음었 쌍꺼풀 라인낮추고 싶어요. 라인낮추고싶어 스트레스 받 s 스트스트 스트레스 t r 이 지금 공연 공연 도와드리러 가셨어요 a 롱언니 실물 이뻐요 진짜 예뻐요 안 이쁜 언니가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냐만 언니들도 다 진짜 실물이 훨씬 이뻐요 조금 흥이에요 초고기 있다가 흥애로 또 다시 있어왔어요 좀 가로로는 길어가지고 쓰임은 하면 안돼요 가로는 길어요 나임이 고마워요 아 진짜 1년 가까이 된 반줄아요? 피부가 너무 꺼해가지고 화이팅이 그런 것좀먹고 싶어서요 사실 좀 공매량 많았는데 어디 갔노? 응? 응? 응? 이름 뭐지? 잠꺼내야겠다머리요 선물이 여기서 나온 편이저 평소에 조금씩 먹고 다녀요. 도 때. 초국이요? 저 초국 지혜띵응아파트 살았어요 지혜띵응 히응이응 아파트 말해도 되나? 지혜라인 살았어요 저 초국에 저 오늘 좀막 늦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른님 제가 오늘 여기 좀 땡땡해요 붓기, 여기가 붓껜지 여기가 붓껜지 그리고 제가 원래도 짱미좀 심했거든요 홀에서 머리 묶으려면 좀 이쁘게 약간 샵에서 머리 이렇게 묶듯이 약간 그런 네. 네. 저 가슴 세빈이에요. 예쁜 장한 세빈. 자임 말고 지혜 나이에요 포항스 출신이에요. 포항 출신. 어정은 약간 헷갈리서 경상도다 보니까 알것같 대구랑 대구 쪽이랑 부산이랑 약간 사투리 비슷하잖아요 억양이 달라요 부산 대구 아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고래고기는 안녕하세요 베베토 하나 먹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오천 5천, 5천 분이시구나 저 학교는 5천 좋다 하십니다 5천 그쵸 구룡포에 고상했어요저이 옷을 치울게요 이제 다 멋있다 여러분 맞아요 흥애랑 5천에 그거 그죠 거리가